안녕하세요.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 네. 응.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천여자리라. 음. 천여자리들이 약간 돌기가 좀 많은데. 음. 응? <웃음> 응? 응? 응? 음. 진짜로. 어. 만날 때 띠가 뭔지, 뭐, 별장이 뭔지 물어봐봐요. 음. 천여자 그. 어, 나중에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 알아서 편지 어. 보면 천여자리 특성들이. 잘 발현이 되면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데 그게 막 잘못 발현이 되면 약간 제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응? 근데 이 친구는 임자생이 7월 25일이다 여자분 응. 근데 왜잘 발현이 안 됐을 것 같지? 응. <웃음> 응. 맞아요? 천여짜리가 이거 보고 감정을 했더니 그러니까천여짜리가 댓글 막 올라오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진짜, 진짜 아, 통계학적인데 조금 그게 있어요. 음. 봅시다. 이 사람의 현재, 다가오는 에너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누군, 혼자예요? 아니요. 응? 혼자 아니야? 네.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음, 그런 얘기는 어. 못 들어봤어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음. 딴, 뭐, 딴 때보다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게 왜 그럴 때가 있어 요 음. 결혼하고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음음 음. 근데 결혼을 했다며 네. 어 그러면 위기가 오, 온단 말이에요 어. 지금이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안 만났을 경우에는 만나는 에너지 라고 했을 건데 음. 결혼 했다고 하니까 딴 때보다 조금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음,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 괜찮아요. 어, 약간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라서 음, 음, 그러게요.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든 아니면 뭐잘 포장해서 살든 그래야 되는 해운연 그, 그런 느낌이네요. 음, 음. 음. 이, 보자. 그럼 이 사람이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시기일 텐데 우리가 좋을지 안 좋을지죠? 네. 응? 그냥 평, 평? 내려가든지 평타든지 이런 느낌인데, 막 뭐가 확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음, 음. 잘 되는 게 아니고, 음. 더 떨어진다. 음, 떨어지든지 그냥 평, 잘하면 중간하면 평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같던 에너지. 음. 왜냐면 그 기운이 도는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아, 자, 뭐가 잘될것 같아요.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음, 아닌데. 어. 어떡하지? <웃음> 아, 괜찮아요. 나오는 대로 하면 되죠 네네. 음, 음, 잘, 뭐, 어. 기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이 사람은. 기대하면 실망이 클것 같고, 올보다는 뭐 빠르면 내년,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일 말고. 음... 음. 일 말고, 가정이, 뭐, 가정에 또 충실히 한다든가, 가정에 평안을 꿈꾼다든가, 뭐, 이런 느낌? 음... 음. 그럼 응.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응, 응. 거기서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행동 같은 게 있나요? 이 사람이? 아까 내가 아까 약간 똘끼 있다고 했죠. 응. 조심해야 되는 행동? 응. 약간 오지랖한가 봐. 여기저기 다참여가는 그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때보다? 음. 음. 왜냐하면 잘해주고도 욕먹는 때 어. 그런 느낌이라서 이럴 때는 좀 간섭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어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그 시간에 쇼인 더 부부라도 내 가정을 챙겨라. 어. 그래 보여요. 그러네요. 음. 음. 그럼 이분 음. 과거는 음. 어땠을까요? 음. 이 사람의 과거는 어땠을까? 임자생이 7월 25일 이 사람 과거 과거는, 과거, 과거 사진을 봤을 때는 힘들어 보여요. 어. 음. 과거에는 힘들었고, 결혼을 하면서 조금 그런 안정을 찾긴 한건 맞아요. 어, 안정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안, 괜찮았는데 조금 변화주고 싶고 음. 위기가 오고 막 이럴 때, 지금이 딱그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 잘, 어, 이왕이면 잘 극복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죠. 음. 어, 극복하려면 음. 좀 어떤 음. 노력을 해야 돼요? 음 밖에서 좋은 사람 말고 안에서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좋은 것보다 안에도 좋아야 되잖아. 음. 이 사람이 좀 그런 느낌이야.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데 안에서는 글쎄. 어, 두 어, 얼굴, 얼굴. 응, 알수 없을 것 같은데 배우자한테 들어봐야 될것 같은 느낌? 응. 응. 이러면 안 되지. 내내 내 사람도 못 챙기면서 누구를 챙겨. 응. 그래, 그렇게 보여요. 그 어, 이거 부설은 음. 좀 있나요? 구설은 아까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보면 달고 있었겠죠, 당연히? 음. 음. 참견도 많이 하고 약간 싸움땅 느낌도 있고 좀 그러네요. 음. 음. 그러니까 좀 음, 그만 했으면 좋겠네. 그만 나서고. 어. 어.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나서서 오히려 일을 망쳐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어. 그래서 좀 이럴 때 자중해라고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음. 어, 이 분이 음. 만약 남자라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남자라면? 네. 음. 완전 삶이 바뀌었겠지? 음. 음. 남자라면 삶이 완전 바뀌었겠죠? 어떤 식으로요? 이 사람이? 네. 음. 남자였다면 이사주가 남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카드 봐봐. 우울해 보이죠. 음. 자책하고. 응. 신,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응. 남자보다는 남자의 삶을 싫어했겠지? 이렇게 괴로 가 음. 어, 별로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남자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음.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꿈꾸는 게 사고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 음. 남들하고 달라요 맞아요 음. 그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어,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여자로 살아라고 그래요 어, 남자로 살면 지옥이에요 안 살고 싶어요 이게 이게 죽음의 다리를 건너기 일부 직전인 카드 거든요 음. 예 음. 이러면 성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인데 이거 이런 카드 나오면 왜요? 음? 왜요? 이게 있어 연애를 하고 누구를 만나도 그사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달라요 어 음. 다를 거예요 정말 음. 음. 그거는 내가 와서 직접적인 상담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서. 응. 이누 뭔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영부인인. 응. 김건이. 영부인. 아. <웃음> 야, 보통 아니네. 응. 사주가. 응. 근데 이분이 응. 팬클럽이 있는데. 응. 약간 대통령 동선 같은 게 국가 기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응. 팬클럽에 그런 게막 올라온대요 응.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일지 가져와 봤어요 아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같고 같아 응, 이렇게 얘기해? 왜 이거 안 걸리나? 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저희 응. 그, 그 많이 달았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뭐 응.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뭐 저희가 무슨 뭐 다운대로 하는 건데 뭐.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잘안 봐요. 왜냐면 상에 잡힐까봐도 그렇고, 왜냐면, 뭐, 사실 상담하는, 배수소 이러지? <웃음> 상담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이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챙겨보지는 않는 편인데, 음, 이게 맞다면 그냥, 조금 그래요. 음. 또라이 맞구나. 음. 근데 진짜, 음. 선생님, 처음에 카드도 음. 펼치시면서, 천여자리 음. 뭐, 뭐 심상치 음. 않다고, 음. 그 음. 얘기부터, 음. <웃음> 아까 무슨 동성을 전화했냐. 응. 그, 그러니까 나온 카드가 다 일반적이지가 않았잖아요. 그 응. 그러니까 이분이 일반적이지가 않으셔서, 안아가지고 지금. 그 카드들만 나오는 거가요 응. 그쵸. 죠 응. 음, 어... 응. 응. 남자로 살려면 싫을 거예요, 아마. 음, 응. 사고방식이 조금 달라요. 싸움 떡 맞다니까? 이런 화성의 카드가 나왔을 때 내가 예전에 고현종이 때도 이 카드 나온 거 같은데. 그랬던 거 같아요. 응, 여기 응. 싸움딱일 때 많이 나와 가만히 있, 있질 않아요. 뭔가를 사건을 자꾸 만들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응. 자리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응. 뭐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하나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언론에 나올 때뭐좀 응. 후리한 옷을 입거나 뭔가 응. 뭔가 좀 뭔가 소박한 뭐 그런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응. 그럼 어. 뭔가 좀 본인의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음. 뭐라 질문하지 않은 사람 그, 진짜, 그저 웃지요. 어. 그저 웃지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질문안 드렸는데 <웃음> 다 무슨 말씀이 응, 어, 뭔 말인지 <웃음> 내가 다알것 같아요. 어. 원래 그런 건지, 네네, 네, 아니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쇼를 하는 건지. 응. 네, 어. 원래 그렇다. 음, 슉. 쇼를 한다. 응? 둘, 아, 뭐 이렇게 둘 다야. 얘 너무 정말. 음, 솔직히 쇼 있어요. 음. 응. 그냥 같지는 않아요. 응. 원래 검소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막 의식하고 이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 그런 성격도 있지만 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분위기 전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음. 어. 이 사람들 정말 쇼인도 부부 맞지 않아? 그렇죠. <웃음> 음. 음. 만약에, 음. 이 정권의 결과가 음. 달랐으면은. 음. 정권, 아, 안 살았겠지, 둘이.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아니, 오늘 시원시원 하시는구나. 아니, 아 솔직히, 안... 어. 왜, 왜 살아? 나 진짜, 뭐가 음. 쉬운 거 아니야, 정말? <웃음> 음. 음. <웃음> 앞으로는 어때요, 이분? 앞으로 우리 어떨지 임자생의 7월 25일 이분이 제발 구설에 시달리는 카드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응? 응? 응. 응. 제가 일부러 뽑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근데 카드가 응.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음. 응. 이게 갈라서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또 나가, 나가기도 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조금 시끌시끌해요. 평범 이게 평, 이게 편안한 일상이 기다리진 않고 시끄러운 일상들이 기다리고 있어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이, 이분이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정말 나대지 않으면서 나나 이게 왜냐면 그래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거든요. 가, 좀 가만히 자중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코스프레 안 해도 될것 같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뭐뭐 뭐. 응. 음, 시끄러시끄러한 일들이 정말 진짜 것 같은데? 난잘 모르지만. 음. 음. 그냥 있는 말,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는 말들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거는 음. 음. 저희가 무속 관련 채널이니까 음, 음, 이 부부가 무속 음. 논란이 정말 많잖아요. 음, 음. 좀 어떻게 보이세요? 했겠지. 응, 응, 응 음. 정말로. 응, 응.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응, 그냥 뽑아볼까, 그러면? 네. 응, 응, 타로하니까? 응. 이제 그쪽으로 잘 됐으니까, 무속 관련, 뭐가 이, 있나, 없나? 사주 자체도 이런 거, 무속을 좋아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음. 올해도 뭐 했겠는데, 뭐. 음. 음. 뭔가를 이 사람은 겉에 보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음. 어, 종교적인 거, 종교 철학에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뭔가 했겠다. 음. 안? <웃음> 요번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걸좀 믿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부 음. 음. 응, 음. 응, 어. 음. 진짜로 이 사주도 그래. 음, 진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어. 음. 음. 그럼 그 음. 남자분은 끌려다니는 거 아무래도 여, 이쪽이 더 세죠. 이 사람 그러니까 어, 깜이 음. 사람 때문에 영향도 있는 거죠. 끌려다니는. 음, 음. 어, 답답하죠. 사실 진짜 말하면 뭐예요? <웃음> 어, 많이 답답하죠. 어. 음. 글쎄, 이제 시간이 더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게 종교 철학에 관, 이런 거에 되게 의지하는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이 그게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번뿐만이 아니라, 저, 저는 뭐 과거는 모르지만은, 그때도 뭔가를 믿고 했었을걸? 모르죠. 몰라요. 네. 언론에는 네. 네. 뭐 나온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다시시하는 아니, 거. 했어. 했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음... 그래도 응. 그 응.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 몰라서 아, 조심해야 아, 될 네네, 거? 그래도. 응, 그래도. <웃음> 응, 그래도. 뭐, 구설은 친구 같은 네. 사람인데. 그래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음... 아. 어. 응. 관, 아 진짜 얘기는 해야 되잖아 관제 구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 마누라라서 조금 뭔가 뭐 앞에서 막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제 구설이 해, 들어올 때는 시끄러워요 딴 때보다 그러니까 정말 자중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나서지 말아라 어. 안 그러면 없었 전에 과거, 과거, 과거로 들어가서도 막 나올 것 같은 느낌 어. 걱정 카드잖아. 응. 어나중에 궁금한데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나도 응, 시끄러울 거예요. 지금 봐서는 응, 시끄러 시끄러워 보이네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알겠지.